이다이 그라나투. 변태야 뭐야. 어? 아니 한 대. 아니 개꿀. 아 어, 성향이 졌는데 게임 쪽으로. 어? Кидаю гранату! Граната! Граната!